동원아 진짜 너 의젓해졌다. 저요? 음. 정신 많이 차렸어요. <웃음> 진짜로 많이 차렸어. 정동원이 보호자 김숙과 눈물겨운 상봉을 이룬 것도 잠시 김숙의 뜨거운 수파르타 멘토링에 눈물 콧물을 쏙쏙 빼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고모 김숙의 멘토링에 정동원은 정신 많이 차렸다. 진짜로. 라고 대답해서 시청자들의 짠한 여운을 남겼다. 잘 크게 동원님, 스리랑카에서 맞이하는 설날의 정동원은 풍습에 따라 붉은 치마를 입고 기도하기도 하였는데. 김숙은 여기서도 정동원의 암날에 대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국민고모의 면모를 여시리 나타내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셔츠 위에 이거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되죠 위에도. 에이, 그래. 야 너네 몇 번이야? 마마. 마마. 스리랑카의 풍습은 설날의 전통 이상 남자들도 치마를 두르는 풍습이 있는데 정동원은 붉은 치마를 입고 잘 어울리느냐고 하는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자신 아, 예. 어. 레츠고. 슈퍼 코리아. <웃음> 치마 입고 달리기도 정말 재미있는 풍경이네요. 와, 응. 되고. 한편 정동원은 제사를 지내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장손이라서 음식은 안해봤지만 앞으로는 음식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인도양 스리랑카에서의 설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지구탐구생활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